여기 보시는 게임 루나 차원의 감시자는 방치형 게임입니다 게임을 플레이하는데 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이 자동으로 진행을 하는 게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은 매우 단순합니다 플레이어들은 사전에 영웅들을 수집하고 강화하고 전략적으로 배치하여 게임 시작만 돌려주면 되는 방식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런 게임을 보곤 게임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게임이 아니라면 어떤 것일까요 우리들은 왜 게임을 하고 즐기는 것일까요 만약 플레이가 게임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아무런 플레이가 없는 이런 게임들은 사람들이 왜 즐기는 것일까요 역사상 최초의 게임이라고 할수 있는 테니스포트라고 알려진 이 게임은 지금의 화려한 게임들을 즐기는 사람들에겐 너무나도 단순한 놀이에 불과하다고할수 있겠지만 당시엔 본인들의 연구소에 첨단 기술을 자랑하고 홍보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되었습니다. 1962년 등장한 스페이스원은 당시 모니터와 키보드를 탑재한 최초의 컴퓨터인 pdp1을 테스트 할 목적으로 제작된 게임이었죠 이처럼 최초의 게임들은 지금과는 다르게 어떤 경험이나 재미보다는 기기의 기술들을 테스트해보는 용도의 성격이 강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1972년 최초의 상업용 게임이라고 할수 있는 퐁이 등장합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최초의 게임 회사라고 불리는 아타리가 등장 하면서 게임들은 명확한 목적성을 지니고 제작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돈 상업성이었죠 이때를 기점으로 게임은 산업화가 되어 지금까지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최초의 상업용 게임이라고 불리는 퐁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마치 탁구의 단면도를 보듯 플레이어들은 벽에 튕기는 공을 자신의 뒤편으로 가지 않게 조작하기만 하면 되는 지금으로 보면 엄청나게 단순한 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게임기 고장의 원인이 너무나도 많은 동전이 기기에 들어갔었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았던 만큼 게임의 인기는 어마무시했습니다. 이 퐁이 지금의 게임 산업을 태동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럼 이렇게 단순한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즐겼을까? 왜 이렇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을까? 단순합니다. 게임이 재미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게임의 정의를 이와 같이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이란 가상의 경험 속에서 규칙에 의한 보상이 주는 즐거움의 연속이다. 이처럼 어느 게임이든 규칙에 의한 확실한 보상을 제공할 때 우리는 그 게임이 재밌었다 라고 느끼기 마련입니다. 콘솔 게임들은 그 속에서 가상의 경험을 통한 여운을 PC 게임들에서는 경쟁을 통한 승리의 성취감을 모바일 게임에서는 다양한 성장의 재미처럼 말이죠 경쟁 게임이 주류가 되는 PC 게임들에서 상위 등급, 상위 티어, 상위 레벨들이 게임의큰동력이 되는 이유는 노력에 대한 보상을 가시적으로 확실하게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FPS면 에임 연습이 되었든 RPG면 노가다가 되었든 a o s 면 연구가 되었든 말이죠 이런 pc 게임들이 계속 규류일 수 있었던 건 휴대용 기계 발전이 컴퓨터를 따라올 수 없던 시기였지만 시간이 흘러 이제 엄청난 사양의 모바일 기기들이 흔해진 지금 사람들은 어디에서도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자 기기에 걸맞는 게임 사냥과 방지형 게임입니다. 게임이 주는 재미는 결국 규칙에 의한 보상에서 얻게 됩니다. 그 보상의 과정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 사람들은 게임의 재미를 나누곤 하죠. 초창기만 해도 모바일 게임들은 어떤 자동적인 요소들이 없었지만 점점 시장이 커지자 게임들의 스케일이 커져갔고 사람들이 해야할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점점 작은 화면 속 기기의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하였죠 그렇게 등장하고 지난 것이 자동사냥과 방치형 게임입니다 이 게임들은 단순한 원초적인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들은 게임을 정해진 규칙에의해 플레이를 합니다 그리고 게임은 그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죠 이 게임은 그런 수많은 방치형 게임 중 하나입니다 단순한 플레이와 확실한 보상을 지니고 있죠 하지만 그 속속에는 좀더 생각할 거리를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플레이어는 이렇게 수많은 가지로 펼쳐지는 맵들을 탐험할 수도 있으며 각종 영웅들을 조합하여 만들어낼 수 있는 덱각 성향에 맞는 전략의 수정으로 좀더 유기적인 전투의 판 자체를 짤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pvp도 단순한 게임들보다는 더 다채로운 형태를 띠는 성격으로 발전하였죠 그렇게 이 게임의 장점을 극대화시킨 것이 바로 세력전입니다 여타 세력전이 길드끼리 힘싸움인 것과는 달리 루나에서는 게임의 중반부터 세력을 선택하여 매 시즌마다 적대 세력들과 pvp를 통해 말 그대로 땅따먹기 싸움을 하는 방식이죠 그러다보니 일반적인 던전이나 싱글 모드는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세력전은 이런 육성된 캐릭터들을 적재적소에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방식으로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캐릭터간의 등급이 나눠져 있지 않아 어떤 캐릭터든 자신의 입맛에 맞게 전략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유동적인 대기 구성이 이 게임이 가진 장점이라고 할수 있죠. 어떻게 보면 방치형 rpg 라기보단 방치형 시뮬레이션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엄청나게 유동적이고 세밀한 전략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1997년에 등장한 지오 컴플리트 3라는 게임은 플레이어가 리더를 정한 후 장비를 맞춰 플레이를 누르면 알아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런 게임은 사실 예전부터 존재했습니다 20년이 넘은 장르가 현대에서 먹힐 수 있다는 건 결국 이 게임은 사람들에게 재미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것이 콘솔 게임처럼 엄청난 가상세계의 체험과 PC게임이 주는 강렬한 경쟁의 재미보다는 확실하게 부족하지만요. 아무튼 오늘 소개시켜드린 루나 차원의 감시자라는 게임은 국내에서 개발중인 인디게임으로 스팀까지 진출한 작품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